영상에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언제 제가 이벤트 갑자기 딱 얘기할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습킵 누르지 마시고 계속 시청을 해주시길 바래요크케이션을 하러 캠핑장을 가기로 했다 뭐야 이 연기는? 아 비난리야 비난리 내가 컵마트를 위해서 이렇게 간다 어 난리 거기야? 감성 워케이션을 찍겠다문 빌린 캠핑장이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불이 켜지고 나오려 감성이 그지 감성인데. <웃음> 어때 감성이 있어? 하관 아, 내려야지. <웃음> 잠만. 왜? 나도 죽어야 된다고. <웃음> 가방 내려 무겁잖아. 아나 계획이 있어. <웃음> 뭐지? 브슨계획 케이키타인 나보다. 브브루진 브루진은 브루진공개루진은 브루진은 브루진은 브진은 브루진은 브루진은 브루진은 브루진은 브루진은 브루진있브 아 어, 약간 이렇게 야 저게 훨씬 낫다 카리반 철학원이야 아, <웃음> 나는 편의점에서 사온 찹쌀도나스스타필스 <웃음> 감성한다고 와인 <웃음> 오늘의 목적은 말이죠 또 숲속에 놀러 왔으니까 또 숲속 아이들이랑 놀려고 제가 이렇게 또 언박싱하려고 이렇게 짠 갖고 왔거든요 속에서 만난 친구들을 해갖고 이런 컨서트를 왔는데 왠걸 감성은 개뿔 한방스하게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곳곳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까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는 거 아니지? 이거 가스 이거 마시고 네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 첫 시작을 함께한 아이를 먼저 하나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나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입니다 여기까지? 귀여 운바가 이런 쉬바가 이렇게 있고요 숲속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 뭐가 들어있을까? 모자 썼는데? 진짜 <웃음> 너무 귀엽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근데 여기 밑에 봐요 여러분 진짜 발바닥에 표현되어 있어요 카드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 느낌 이친구랑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나 여기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야? 아, 지금 전화가 왔는데 방을 또 바꿀 거래요. 아, 또여 감성 아니라고 또 얘가 같이 챙겨야 되잖아. 언박싱 다 했는데. 새로운 감성으로 이동 중. 감성 있는 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거기야? 어, 좋은데? 여기 훨씬 좋어요 야, 요래야지. 감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돼야지. 감성을 뽑아내는 프리랜서님. 아 그냥 들어가? 내가 무슨 시달고야 뭐야? 여기 아, 다 냉난물 넣어놔야지 아저씨요. 넣어줄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얘가 왜 여기 있니? 간다스. <웃음> We we'll see you. Premium RAM. 꾸런치. 뭐야? 워케이션. 음, 워케이션 아세요? 이렇게 놀러 와서 일하는 애들 있죠. 나도 있어. 나도 워케이션 할 거야. 어, 이키노트 워케이션이다. 여러분 저희의 워케이션입니다. 너 하나 뽑아볼래? 나? 예.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할 애는 품바. 또 우리가 팀원과 품바로 탕아이 디즈니랜드 갔고, 뮤직비도 찍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고세요. 뒤집어주세요. 살짝. <목소리> 파큐라마 자랑 네! 짠! 와! <우와>! 김모씨인데 <웃음> 땅콩 쓱 들고 있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웃음> 아, 이공딩이 <가이 캔이. 웃음>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와! 꼬리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하고김모씨가 나왔습니다! 덤보에 나오는 거다 아시죠 여러분? 야! 이게 다가 아니야! <웃음> 뭐가 있구만! 아저씨요 버릴 뻔했네 깃터리가 아... 있어요 이렇게. 깃털 우와 근데 이거 진짜 아... 너무 최기. 아... 최기? 최고로 귀엽다 최기. 발바닥 이렇게 음. 있어요 얘 이름 뭔지 알아? 네 스파게티 내 커피 딱 갖고 왔잖아 달달구리 커피 쓴 커피 드립 너 드립 스타박스 드립스 커피 걸리고 있어 아 아, 이거를 했었어요저 아저씨 어? 아... 지금 컵도 없어서 야, 우리 애들 이렇게 막 따르지 마. 아니, 애들 응. 없으면 안 돼. 아씨, 뒤집어지 건데 너 그러다 족발 돼. 아, <웃음> 아, 거 <뜨거. 웃음> 이거, 이거 디테일.. 아, 아, 테일 아, 아, 아, 아, 아, 아, 감성 아, 없어. 어디가 감성이라는 거야? 눈이 와요 짠눈 오니까 밖에서 헉! 언박싱 찍어볼게요 그럼 뭐가 들어있을지 추워, 추워. 뭐가 들어있을지 응? 하나 둘셋 <웃음> 짠! 티몬이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웃음> 와 이거 봐! 이 물방울 표현 보여요 여러분? 우와! 여 가슴에 털까지! 큐포인트! 짠!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겨울에 놀러온 티몬! <웃음> 티몬이었습니다! 캠성 <갬성> 저녁 준비! <웃음> <웃음> 너무 연질이 안 나? 오! 접시! 라스틱이네! 라스틱! 요리 메이트! 뽑을 거 어, 잠깐만. 잠깐 없어, 빨리빨리. <목소리> 얼굴에 뭐가 묻었어. 요 <목소리> 내가 닦아줄게요. <목소리> 참고로 시크릿은 닮아시 아니야. 시크릿 뽑으면 뭐할래? 내일 점심. 소개? 아, 응. 하나, 둘, 셋! 야, 신발! 어, 풋받다 <웃음> 어, 근데 약간 나 닮았다, 얘. 앞모습, 뒷모습. 어, 이거 조다 진짜. 앞모습. 와? 뭐? 옆모습앞모습옆모습 뒤통수, 옆모습, 풋오오이모 봐! 이나세이 모세, 이모다가이렇게이냥세이서이렇게이원세이모 뭐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뒤에 이렇게 꼬랑지, 이렇게 꼬미, 이건 버리지 발바닥, 핑크 발바닥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짠~ 너무 귀여워 이렇게 카드. 너품바 카드 보여줬니? 응, 음, 이번엔 바로. 자, 얘네는 뭐해? 요리를 같이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어, 어, 어, 왜? 어. 어. 어. 어. 아, 얘 이름 있는데, 얘무새 아, 기억에 가물가물 가물치야. 자주! 음. 자수 내가 좋아하는 발음 나왔어. 자수. <웃음> 양이 생각보다 많네. 그러게. 냄비. 야, 냄비가 지똥스야 밀폐유가 나발이고야 여기 못 들어가. 900ml 물. 내 아, 컵이야. 농축육수를 넣고. 하 o n j o u r tout le m o 거는 여러분. 밀피유 나베크 카이수스입니다 이렇게 쿠팡에서 왔어요. 어깨넘머로 배우고 있어요. 누가? 롤사로사크. 롤사 그리고 그룹사. 이거 얘네들은 그러면 일단 모아 놓죠 이렇게 네. 하면 얘가 다 떠데 떠내, 떠내로 다닐 거 아니야. 내 네, 잡고 쓸게요. 안딴 대로 하게. 어? 어 동동 순데 야, 냄비가 크네. 아니 좀더 얇게 해야 되나?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야 물다 뭐 떠나서 떠나지 말고 대충 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청경채랑 음. 반을 가려 예쁘게 꽂아 예쁘게 응, 꽂아 럴싸 럴싸 그럴싸 마무리 끝. 이제 준비 끝 간바스 알라 하요 알 아이요 아 이렇게 들었어 와 이런 거 좋다. 뭐라고? 빵먹자고 커스터드 한 크림 씌로러 갑니다. 음 맛있어? <놀린> 똥유지로 지금 닦는 거야? 똥 <놀린> 닦았는데? <놀린> <놀린> <놀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얘만 없애면 안 돼? 아, 아 진짜.. 니마 오케이션이야 응. 아임 투오케이션이야 하구? 마늘 나? 아때거 괜찮냐는 소리도 안 하니? 곰의 <웃음> 프리미엄 랩 램! 응. 야 언제까지 오케쯤을 줄게 뭐?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달굴 됐잖아! <놀람> 오, 와인은 따주세요! 아 플라스틱 뭐야? 짠~~ 음. 넓머! 음. 잠깐만! 네, 네. 이벤트! 뚜! 안내 나갑니다 여러분 미키 앤 프렌즈 윈터 버전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쌀 들어있어요 아, 야, 넘쳐 넘쳐 넘쳐! 총 다섯 분에게 이 아이들을 랜덤으로 증정될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스토리 인스타와 팜마트코리아 이렇게 인스타가 있죠 슬로우 하신 다음에 제가 올린 피드에 댓글만 남겨주시면 돼요.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하나는 이제 언박싱하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네 얼굴 잘리 사장님. 왜 머리 예쁘게 구준표같이 했는데 되게 묵직해요? 둘 셋! 와데이지가 나왔어 우와 사모님 데이지네요 그래서 진주 귀걸이와 했는데 여기 약간 재질이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야 여기는 약간 털같이 표현을 해줬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음. 아 재밌게 나올까? 뭐가 나올 것 같니? 나는 괜찮을 것같아 감성으로? 감성이 됐어? 응 음. 이제 이게 지금 감성이 됐어 이게 한 번만 있다 그렇게 음.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이트 케어는 뭘 할까? 아 요런거 데이지 시카밤 별거 없어 과유불급 듬뿍 대신 듬뿍 샤워했으니까 언박싱 짠. 음. 응? 어? 잠깐만 홍보 짠. 그 밑에는 핑크 발바닥 너무 귀여운 폰 거예요 여러분 어 이거 안 보여드렸어 자펑보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야 빨리 이리 와봐 아 안될거 같은데? <웃음> 어떻게 한거야? <웃음> 안되는데 절대? 어? 그래? <웃음> 되는거야 아니면 사기치는거야 얘는 <웃음> <걔는? 웃음> 캔맥주와 영화타임도 안하고 들어 안녕하세요 <웃음> 아장아선 재밌지 않니? 아, 재밌어 근데 좀 무서워 뱀비 <웃음> 나왔습니다 뱀비 하나 둘셋 맨비, 어 예케다 트럼프 트럼프 스파게티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앞모습, 앞모습, 뒷모습 밑에 이렇게 접시 스파게티 위에서 쳐먹고 있네 레이디와 트럼프 이렇게 세트잖아 레이디 가봐요? 아 너무 귀엽다 맨비 봐요 여러분 앞 다리 그 앞다리 앞모습, 뒷모습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손을 이렇게 얹고 있어 요 위에 <웃음> 귀엽다. 너무 귀엽다. 트럼프 밴드스 컷. 불좀 꺼줘. 꺼봐. 아. 가서 네가 꺼. 아니, 안 돼. 왜안 돼? 언니. 네가 더아깝잖아난 여기서... 여기 넘어가야 돼. 영상에서 또 나와야 돼. 아, 나 진짜 이거. 아, 무슨 이런 시대한 같은... 내가 네 시대한 야 화창한 다음날 아침. 온 세상이 n 처럼 h i 나 d r 나 n I 는 a d no children. I h a 는 누가 될지 셋 l d r e n I had no children. I 라라 d no c h i l d r 썸퍼가 나왔어요 썸퍼 아, 토끼 이렇게 꽃도 달려 있고 귀도 쫀긋한 이름이 짭치스 꽃이 뜬 썸퍼예요 얘그걔 아니야 맨비에 나오는 애죠 얘 어, 이 아침을 함께할 우리 썸퍼 도끼 인야 무슨 피나왔어? 얘들아! 안녕~~ 어머! <웃음> 뒤집어졌네? 짠. 아침 햇살에 문득 잠을 속여면 동물원 어. 가는 중뭐 있어? 동물 뭐 있어? 람쥐 람지다 람쥐? 사줘요! <람쥐, 다람쥐? 람쥐> 왜? 어 진짜 크다!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줘야. 타, 줘야. 뭘 먹니? 뭐야? 얘네 샌니 공룡이니, 뭐야? 안녕. 야, 쟤 알파카야. 오, 어, 졸기탱. 뭐, 안녕. <웃음> 야. 사회성이 강하대. 야! 어, 들은 채도 안 해, 어떡해? 안녕. 안녕. <웃음> <웃음> 맛있어? 뭘 그렇게 맛있게 먹니? 양, 난리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애들 지금 먹는구나. 야, 너는, 그 예의 없이 거기 위에 올라가서 먹니? 짠, 애니멀, 동물 농장에 왔으니 애니멀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어, 왜? 야 히든이야? 히든이야? 얼핏 봤어. 하나, 둘, 셋! 어? 범마 <웃음> 아, 말이다. <웃음> 범버와 메리가 나왔습니다. 모자도 예쁘게 있고, 목도리. 목도리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짠! 이 느낌 그냥 어디서 나오는 엔진 모르겠는데 말이 몰라? 말이?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젤리 씨브랑인데? 어. 여기 그 자국이 있어 발자국이 그래서 아 이대로 맞춰서 이렇게 <웃음> <오! 웃음> 아 예뻐요 할수 있는 겨끝 성이가 있다 <웃음> 탈출할 수도 있다고? 어떡해? 어야집만 쳐들어가 어? 이게 뭐야? 이봐 안녕 토끼 토끼 산토끼 집에서 울고 맞나? 아 그거 까치 까치 설날이구나 토끼야 토끼야 이리 날아오늘 어? 이거는 나비야 근데 토끼 노래 어떻게 불리지? 산토끼 토끼야 <웃음> 우와 람지못 먹고 있네? 미친듯이 먹는데? 폭식하고 있는데 얘 지금? 밀고 들어가! 밀고 꺼져, 들어가!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웃음> 야! 니 <야>, 네 쫓아갔나? <웃음> <웃음> 나도 들어가야지! 너무 적극적이다 야 니네! 올라라올라라 <웃음> <웃음> 새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저기 안으로? 인코야? 쟤네 인코네! 인코네. 그래서 인코고고인가 봐! 지금 저 커플 저 커플! 저버프 여기 안주 짝이야 짝 <웃음> 그래서 이게 도태된 애들, 아 <웃음> 애들 이제 선택받지 못하는 애들 바닥 있는 애들이네 그래서 <웃음> 되게 구애하고 있어 이렇게 색깔 진짜 예쁘다 <웃음> 이렇게 해서 우리 동물 친구들과 즐거운 1박 2일을 보내고 왔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워워워 응. 베케이션. 아, 얘, 근데 왜 얘네 세마인만 해? 라이온킹? 라이온킹이 절벽에 있잖아. 아.